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오늘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 성경 14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같이 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무더운데 여러분 평강하시죠? 평안하시죠? 네, 평안 샬롬이라고 우리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일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얼마 전에 이게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아주 어, 이 저술 책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감명과 도전을 많이 주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와닿는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말을 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요즘 교회가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계속 강조하고 한쪽 면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한쪽 면이 뭘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항상 하나님은 싸움해 주시고 죄를 백번 천번 범해도 그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가르치는 반면에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응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단 책임이죠 사실 왜?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그게 맞춰져 간다는 거죠. 그 결과, 에이저 토즈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이것이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이병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물론, 어, 뭐 주일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데 계속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만 듣고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견디기 힘들어 할 겁니다. 어, 우리 교회로 전입해 오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절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 이게 싸매시고 온유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반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여서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의 존재였고, 그리고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성도들 간혹 있습니다 어, 이런 분위기는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현대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서 또 다른 병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제 어,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오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상황들 다 이렇게 합쳐보면요 예수님께서 눈에 노기를 띄시고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을 지금 오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본문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친 욕까지 서슴지 아니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또 다른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이런 거친 욕이 나올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정도로 화를 내시고 듣기 거북한 욕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안는것 같은 그런 일치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보여주는 양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인 동시에 거룩의 아버지입니다 항상 용서하시지만 종종 징계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은 항상 열려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양명성에 대해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참지 못하여 화를 내시고 오늘 본문에는 거친 욕까지 서슴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이또 다른 일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시고, 눈에 노기를 띄고, 띄시고, 최측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상황이 어떠하길래, 어떤 상황이길래 예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리신 것일까?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한번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30km 이내에 사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 경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30km라고 제한돼 있지만 30km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는 유대인들은 원근 각지에서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운집한 인파가 220만을 넘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그 성진에 220만의 인파가 모였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 지금은 코로나라서 얼마 안 보이지만 한때 많이 모였을때 40만, 50만 뭐 이렇게 모였다고 그건 비교될 수 없는 220만이나 넘는 그런 인파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이 운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냈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반세길이다. 반세길은 어, 노동자가 이틀 벌어야 되는 돈. 꽤 되죠. 요즘 노동자 하루 임금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꽤 제법 많은 돈을 이 성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갈 때이 성전화폐,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돈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화폐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겠죠. 게다가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짐승을 끌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좀 나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좀돈 있는 사람들은 소 이걸 끌고 와서 이 제사를 제 드리는데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령 뭐 우리나라 같은 부산에 와야 되는데 대전이나 저뭐 대구나 그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소 끌고 양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아서 대단히 번거로워서 짐승을 직접 끌고 올 필요 없이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짐승을 살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돈 바꾸는 환전소가 생기고 또그 돈으로 제사드릴 수 있는 짐승을 살수 있는 그래서가 성전 안에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또 내방객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이제 자꾸 굴러들어오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자꾸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뜰의 넓이는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8,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큰 뜰이죠 그런데 이 뜰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모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 맛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 후에 그 이방인의 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온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 뜰을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장사꾼들은 한쪽에서는 돈을 바꾸어 주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염소를 팔았어요 이처럼 예배 드려야 할 거룩한 곳이 욕심을 채우는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맛을 안 유대 지도자들은 국립 끝에 더 돈을 더 쉽게 벌국리를고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합회로 교환할 때 환전차액을 발생시켜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10만원을 성전화폐로 환전할 때 5만원 정도만 내어주고 나머지는 환전차익으로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이나 뭐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짐승은 깨끗한 일련된 수량이나 숫염소라 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 짐승을 정성껏 골라서 이제 성전에 옵니다 근데 이 검역을 해요 이 어, 드리는 이 짐승이 깨끗한가? 흠이 없는가? 그러면 모든 이 동물들을 거의 다 담당 관리들이 막고 터집을 잡으면서 이건 흠 있어? 이건 안 돼?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대신에 비싼 값에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게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성전 시장에서 산 짐승이면 좀 하작에서도 통과, 통과, 눈 감아주고요 그 기록에 보면 어떤 때는 밖에서 사는 값의 16배를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죠 잔인한 착취이죠 이와 같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절대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당시에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소수의 그경건한 무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무리들은 날마다 그러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아, 저게 성전이 아닌데 저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재단의 모습은 아닌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맞설 힘이 없었어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겁도 있고 그리고 타락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도 한마디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스만 알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을 목격하면서 6월절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보물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냥 상을 엎으시겠어요? 노를 이렇게 가지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시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는 주님은 채찍을 손에 쥐고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그랬을까요? 만약에 우리 중에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 시장 잡배들아 마른 바겐셀이라고 하면서 바가지 씌우는 이 못된 것들아 딱 나가, 나가 하면 채찍을 휘두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아마 가만히 안있을 겁니다 정신병자 한 사람 들어왔다 생각하고는 머리채를 잡힌 채 아마 밖으로 끌려 나오고 말 것입니다 당시 상황도 초라한 시골 청년 예수가 혼자서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노 끈으로 만든 채찍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막 사람들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하는데 성경 어느 본문을 봐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제재하거나 또막그 청년 예수를 잡아서 끌고 가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신 그분의 얼굴을 보는 자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분의 꾸지람을 듣는 자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 그분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 성경 한 구절을 기억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리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10편 69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바랬고 성전이 모욕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처럼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라도 이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다 성전을 성전답게 세워야 되겠다 그 열심이 예수님 안에 가득 넘쳤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여러 가지 탐욕으로 더러워지고 예배가 변질되고 제사가 타락하여지고 껍데기만 남는 것을 참지 못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참아내지 못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변질될 때, 더 나아가 교회가 타락할 때 예수님은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생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가리신그 열심,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네. 진정한 교회로 바로 서기를 네. 바라는 그 열심, 그 열정들이 우리 안에 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대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당시 당시의 그 성전의 모습만의 그런 형편일까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꼭 회복해야 될게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티모시 크리스텐다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예배가 우리의 행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다든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말것이다그다나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질 것이 다른 다른 다른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돈이나 쾌락에 가있던 마음을 주일날 잠깐 빌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얼굴 내미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참부여야 하고 마음과 몸이 예배에 늘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몸이 예배에 늘가 있으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 희생, 뭐가 필요하느냐?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예배에 딱 집중되려면 희생 없으면 될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느냐면요 하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게 아니에요 6월절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기 위해서 가까운 곳 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소와 양을 끌고 오려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번거롭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도 무척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 이거 얼마나 이거 힘든 일이냐 이렇게 해서는 짐승들이 병들기도 십상이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돈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그냥 사서 바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소와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면 참으로 편리할 뿐더러 흠 없는 재물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성전 앞에 장사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편리하고 번거롭지도 않아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근데 결국에 가서는 파고 살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욕심 돈 욕심이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하다 보면 돈 욕심이 돈 욕심이 자꾸 굴려 가지고 나중에는 사고 파는 게 편리성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게 되고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더 장사꾼이 되어가고 이런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전이 돈 바꾸는 사람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장사꾼들의 속을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비하는 곳이 아니야 온통 시장 바닥이야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 저들이 번거로워서 편리성 추구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편의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편한 것, 편한 것, 편리한 것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찾고 나가보면 진짜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너무 편리한 것, 간편한 것, 번거롭지 않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때만 해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 생활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했죠 오후 예배 없었습니다 근데왜 오후 예배로 바뀌었습니까? 그건 다 아시죠? 예. 뭐 예. 집도 먼데 또 갔다가 또다시 두 번이나 교회 와야 되냐 그냥 나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또한번더 드리면 되지 않냐 그 그러니까 아침에 온 김에 여기서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시 오는 번거로움도 없고 편리성 때문에 물론 그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알죠 미국 교회도 이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옮겨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교인들 3분의 2 이상이 다 떠나가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집이 뭔데? 뭐또 가족과 보낼 시간도 필요한 것 아니냐 다 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죽는다는 거죠 이 예배라는 것은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희생제사예요 그 많은 것을 희생할수록 더욱더 예배가 예배다워지는데 오늘 우리 지금 형편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꾸 편한 것 추구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희생할수록 예배가 더욱더 예배다워진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찬송가 99절짜리 찬송가 부른다잖아요 99절짜리 찬송 부르고 은혜가 되면 또다시 한번더 부르자고 그런다고 참 우리로서는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제가 10년 전에 그 심량에 단교 성교 갔을 때그 심량에 계시는 그 성교사님이 그 도시에 있는 심량교회 삼자교회 형편을 얘기해 줬을 때 엄청나게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하교에 다니고 삼자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성도들이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차도 없고 중국의 변변창고 그어서 오는 것은 예사고 그렇게 걸어서 와도 예배당이 좁으니까 예배당에 얼마 못 들어가고 수백 명이 교회당 밖에서 밖에 그 스피커가 설치되어 가지고 교회당 밖에서 자리를 깔고 2시간, 3시간씩이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신장이 북쪽이거든요 겨울에는 영하 20도, 30도가 예사인데 20도, 30도 되는 그 추운 형국에서 마당에 박스 하나 깔고 2시간, 3시간 꼽자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국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 우리로서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더운데 본당에 들어오지 말고 저기 주차장에서 저기서 자리 하나 깔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중국의 교회가 한창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그냥 예사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중국교회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희생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희생이 있는 예배 중국 교회가 뭐 2시간, 3시간씩 일어서 걸어온다 우리 교회도 먼 곳에서 오는 성도들 꽤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30분, 40분 예 그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 저는 그걸 보서 주일 예배는 바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그래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열매가 사라지고 열매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희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희생 없이 지금은 코로나 탓에 집에서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찾아듣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대면과 비대면 이것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점점 편리성과 안전을 생각해서 뭐 번거롭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릴 게 뭐냐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뭐 신앙이 유지되고 살아있게 되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성도들 신앙이 나아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희생 없는 예배와 희생 없는 신앙생활이 과연 신앙을 이렇게 살아있게 할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물음표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 거다 희생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희생이 없는 예배 그 예배를 계속 들여다보면 어느샌가 우리 신앙은 정말 예,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게 그냥 잠식되어 버릴 게 뻔하다 저도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다시 이렇게 회복할 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나대배 드리고 식사 제공도 못하는데 분명히 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오셔야 될 텐데 집에 가서 다시 또 오셔야 될 텐데 얼마나 번거로워할까? 아마 마음속에 목사인 저도 아, 막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서 또시게하경고또뭐 가정 예배 또 이런 게 만들어가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면 안 될까 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미국 애가 왜 죽었고 구라파기가왜 죽고 왜 교회가 죽느냐 희생이 없고 드리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과 예배는 죽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도 다시 한 번든 저들이 교회 다시 오는 와주는 그것도 희생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제안에 절박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가 4시가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보신 거예요. 그것을 귀중하게 보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현장 예배에 오시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또 귀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본다는 귀중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믿음의 리스크를 안고 오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희생이 없이는 오지 못합니다. 우리 새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걸고 막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열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면 가감하게 제거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맞겠다라는 뜨군 열심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더 희생해보세요 조금만 더 내어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 희생 없는 예배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죽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서 왜 교회가 이렇게 시장바닥이 되고 왜 주님께서 죄찍을 휘두르면서 그친 이 은사를 내포면서 성전을 뒤엎으셨느냐 희생 없이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편리성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책망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6절과 병행 구절을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13절인데 아까도 제가 띄어드렸지 마태복음 21장 13절이 어떤 구절이냐 한번 따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교회는 잘 알죠. 우리 교회는 저 본문이 참 유명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기도로 가득 차야 돼요 교회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돈 바꾸는 소리, 뭐, 뭐, 장사하는 소리 이거 아니죠 세속의 소리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종교적 위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제의가 벌어지고 종교적 장사만 일어나는 현장이었을 뿐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있었으나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제사는 그행됐에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깊은 잠든 경배는 없었고 종교적 행위는 있었으나 용서와 구원이 없었어요 죽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전을 삼키는 열심으로 상을 띄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곳일까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 주지 못했는데 오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인들은 예배하러 모입니다만 과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원하지만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놓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으로 항상 제 안에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무능한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하여금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회 전반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나가야 될지 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 강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한다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지 않느냐? 저는 인간성은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범죄성, 인간의 죄악, 인간의 악함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인간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구원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건강, 심리적인 안정, 정신적인 위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금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5천 년 전에 교회가 능력을 받는 방법이 기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기도요 앞으로도 기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능력받는 방법이 뭡니까? 이건 코로나 후시대, 두 두두 시대가 와도 이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주님께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되는 곳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는 곳 기도가 쌓여 있는 곳 인재가 충만한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집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의 문화 한번 따라서 기도의 문화 기도의 문화를 회복하자 음. 기도의 문화를 하고 모든 세대가 한 영어로 기도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가 종교적 의무나 행위가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것 산에 가서 막 나무뿌리 뽑고 기도하던 문화가 삶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듯이 기도실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집의 운동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저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저는 정말 예언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1장 14절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첫째로 성전이 정화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 본질이 회복될 때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갈 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안전매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떠는 지우와 회복과 살리신 역사가 일어나더라 현재 우리 기도의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집과 기도실이 베드스타 연못이 되는 예언적인 저는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회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작동될 수 있는 거구나 기도와 예배가 정말 우리가 살아날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작동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구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마태복 21장에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배를 온전히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의 적들을 침묵시키고 끊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영적 공격을 하게 하시고 영적 대적을 끊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바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될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난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 생명이 흐르고 기도와 말씀이 역사할 때 그들이 살아난다 다음 세대가 죽게 나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바빌론의 가치와 영성을 가진 자들이 반대되는 베델의 가치, 영성을 가진 세대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베델의 가치와 영성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는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왜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 모양이 됐나? 예수님께서 왜그 성전을 보시고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셨나?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 성전 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타워지지 않았어이 성전,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교를 보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가 주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날 성도들은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책망의 손해가 아닌 칭찬의 소리를 듣는 그런 우리의 새날과 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요 우리 몸에 예배가 몸에 비어있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니냐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꼭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사칠. 이 기도의 집에 관해서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며 베데스다 연목가가 되며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게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집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간정 우리 청년들의 간정 라스 어느 때 우리 잠깐 보았지만 또 새롭게 잠깐 편집해서 한 4분 정도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인의 권유로 먼저 비합을 알게 되셨고, 그다음에 기도에 가입급함으로 오셔서 기도를 하면서, 아, 정말 이곳이 좋다. 와서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 어, 뭐다 똑같겠지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도 좋다 하니까 이제 같이 따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 정말 좋더라고요. 주님은 이곳에 기도의 집 가운데 완전하게 임재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어머니께서 맨 처음에 기도의 집 오셨을 때뭐 이곳은 어떤 곳이죠 하면서 주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 내가 이곳에 있는 게참 하나님이겠다. 참 나인 것을 나타내겠다고 하셨고 이제 나오는 길에 왼쪽 무릎을 치유 받으셨습니다. 평소 이제 무릎 꿇부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만 힘드셨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하게 치유 받으셔가지고 편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갈급하게 만나고 싶어서 맨 앞자리로 갔고 의자 앉았다가 아 여기는 의자 앉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 이곳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가장 높은 영광으로 계신데 제가 얼마나 낮은지 이렇게 비천한 전지 기도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잊고 있었던 상처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제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 기억 속에서 허우적댔는데 그 주의 말씀이 시편 69편이었어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니라. 아 나를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일곱 날의 해처럼 강렬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아 정말 진정한 예배자라는 게 정말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구나 아, 그게 되어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제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처음 이제 왔을 때 진짜 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이게 노래인지 말씀이신, 말씀인지도 이신말씀잘 몰랐었는데 사도적 기도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적 기도를 듣는데 진짜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 눈물이 엄청 많이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집이 궁금해지고 기도의 집이 어떠한 곳인지 기도의 집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제 기도의 집에서 머물기를 하면서 처음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구나. 그냥 내가 여기 있는다는 것 존재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간 것 같아요. 저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이 교회를 처음 와서 기도의 집을 알게 됐을 때 어,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어,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너를 기다려왔다 라는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겠다 내가 그러면 이 사랑을 좀더 하나님께 다시 내가 베풀어 드리고 싶다 기도의 집은 저와 이제 뗄래야뗄 수가 없죠 저의 집이자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래서 이곳을 놓치고 싶지가 않죠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기도의 집은 제 고향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또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합 기도가 되는 곳 기도가 쌓여있는 곳 인재가 충만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인재가 충만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중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